탑챔프 요즘에 뭐가 좋지? 음. 한판 할까? 볼리베어 남방할까, 볼리베어? 이히내 이름은 천둥의신 볼리만. 천둥의 신한테 깜친 대가를 지르게 해주지. 친구가 왔지만 더블콜이 전부 돌았다고 어, 어, 씨, 어, 씨. 이.. 이 녀석들 내.. 내 천둥이.. 천둥이.. 내 천둥이! 세상의 근간을 뒤흔들 것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아니 방금, 방금 게또 진짜 아씨.. 음, 아씨 거 없어.. 아이씨.. X댔다.. 음, 그리하여 하게 된 볼리베오입니다 지금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는 걸 하지만 볼베는 사이온의 카운터 왜냐면 아니 그 전에 왜 이렇게 말에 비트가 섞여있어? 사이온이 큐쓸 때 풀차징이 되기 전에 큐쓰고 뛰어나가 스턴! 이 막고 슬로우가 걸렸을 땐 그냥 바로 얼굴에 달려가서 스턴!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너희들의 신은 날 두려워한다. 상대가 만약 궁을 끼고 달려들니 당황하지 말고. 나도 궁을 궁금... <웃음> 맞네. 확실히 상대 핵심 스킬인 Q 스킬을 무력화시키면서 싸우면. 마딜로는 사이온이 돌벨 이길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확실히 카운터긴 하구나. 근데. 갱 오면 어떡하냐? 이건 인게임 영상인데 방금 갱얘기는 특수한 걸리? 상황이고 엠리만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헤이! 헤이 유! 이야 유! 인연이라는 걸 까먹고 그러니까 싸이온이... 이번에는 카직스가 탑동선을 밟고 있고 그부가 먼저 와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죠 방금 말한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죠 쫄지 말고 버텨줍시다 진통통. 예. 돌 때, 돌 때, 돌 이게 비록 죽었지만 두 명을 잡아내며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올라온 바텀까지 쉽게 잡아냈습니다. 저지물과로 남편이 막았는데? 음? 너 방금 지렸는데? 안 지렸잖아. 너 어, 하나 볼... 할만하지 않아? 어때? 네. 어머. 풀을 쓸 줄은 몰랐네. 근데 돌베가 카닉스 오기네 이거. 와주면 되는데. 죽을, 근데... 죽을 자신이 없는 돌베어가 약간 이런 거야. 뜯어버 개만뜯어아어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뭐야? 거뭐거뭐니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웃음> <웃음> 이때부터 게임이 좀 뭐요? 틀어졌는데요 요나의 궁까지는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바로 위에 있던 야스오가 궁을 써주지 않고 빠졌습니다 너 언제 죽어? 그래도 생각보다 할만해 보였고 싸워봤지만 제이 실수로 인해 이기지 못하고 진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맞아, 있는 줄 알았어. 다, 오, 바로 잠시 뒤사이온이 이니쉬를 걸어왔고 아직까지 진의 성장을 체감하지 못한 저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W 표식이 남은 적에게 W를 쓰지 못하면서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아 지금 한 번만 물자. 이거 뭐야? 바론까지 죽게 되면서 승기는 적 팀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승기. 바론 먹혔으니까 용이라도 먹어 보자 해서 열린 한타에서 야스오가 맥없이 죽어 버렸지만 사이온의 엉덩이를 뜯어 먹으면서 살아남는 데 성공했고 고립돼 있는 적을 카직스가 쓸어담기 시작합니다. 네, 다음 장면도 또 싸움입니다. 도대체 이 골드라는 티어는 배드민턴도 아니고 한번 받으면 죽어라 다시 돌려줍니다. 골베가 제일 세게 돌려줍니다. 카직스가 물리면서 시작된 싸움에서 진이 또 미친듯이 커버렸습니다. 그러다 제가 나대다 뚝배기가 터져버렸고, 진이 또또 또 크게 됩니다. 그러다 억제까지 나가버렸고, 저도 조금씩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지면 바로 끝입니다. 그 생각으로 마지막 발악이 시작됩니다. 진만 진만 쳐다봐. 진만 계속 쳐다봐. 우리 팀에서 진의 뒤를 버티면서 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잘큰 볼리베어와 진. 누가 서로를 먼저 따느냐에 따라 승패가 달려있었죠. 현장에서 난 피어오른다 붉은 영웅이 피어오 <웃음> 바로 폭풍다 <웃음> 오케이! 어, 니야 근데 이 밀지 못한다 너, 너, 너, 너, 너. 너희 둘이 가능해? 어? 어? 어? 야 이거 안돼 야너 이거 너희 둘이 개냐고 물어봤잖아 아아 데려팬 데 up turn e r e y